원래 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한 15년째 열심히 투자를 공부하고 있다. 나는 최근 2년여의 시장 변화에 또 겸손해져야 함을 느낀다. 변변치 않고 대단한 이론이나 썰론은 못 풀겠지만 몸으로 부딪힌 나의 투자 실험을 공유해볼까 한다. 2008년 금융위기쯤 난 시드도 없는 그냥 이제 사회일 시작한 직장인이었다. 그래도 투자에 관심도 많고 전공도 경제 쪽이라서 존 보글이니 가치투자이니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다. 나의 첫 번째 투자는 지금 기준으로 소소한 금액이다. 중국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낸 거였다. 당시엔 중국인이 브릭스이니에 투자를 안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다. 그냥 따라 샀었다. 바로 투자를 실패하였고 그 뒤로 뭘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으며 그냥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시드를 모았다. 하지만 작은 투자 실패의 쓰라림은 뒤로하고 모두가 공포에 빠졌을 때 투자를 하는 실험을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리먼이 터지고 코스피 지수가 천쯤이었나 증권사에 가서 코스피 200 인덱스 펀드를 샀다. 그 황량한 분위기의 지점에는 밖에 없었고 증권사 직원도 약간 뭐지 하는 느낌이었다. 인덱스 펀드에 하나 가입을 하고 세제 혜택 있다고 해서 장기 주택 마련 국내 채권 펀드에도 가입했다. 실험을 위해 팔지 않고 현재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때 산 펀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도 몇명 없을 것이다. 기념품으로 죽을 때 자식들에게 상속해 주려고 한다. 그런데 15년 투자한 거 치고는 내 실력이 그닥이라는 생각이 들고 늘 보면서 코스피의 한계를 느낀다. 채권펀드도 그냥 그랬다. 그 뒤로 아마 지금 퀀트나 해외투자 관련된 기사나 논문을 읽는 친구들처럼 미친 듯 그런 글들 찾아 읽고 백테스트도 해보고 위로 서비스에도 가입을 해봤다. 아마 코스피 자체가 행보장이었는기 때문인지 컨트고 종목 스크리닝이고 재미를 못 봤다. 그러다가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나왔고 거기에 선을 댔다. 그때는 코스피가 행보장이라서 몇 번의 성공적인 매수 매도를 하고 나니 투자가 무척 쉽게 느껴졌다. 대충 빠졌다 싶으면 분산해서 사고, 대충 올랐다 싶으면 팔았다. 인버스까지 하는 거는 귀찮았는지 레버리지만 하게 되었다. 국장 레버리지 ETF로 세금 없이 연 최소 10% 이상 많을 때는 40%도 먹었다. 그 짓을 몇 년을 한것 같다. 물론 투자 공부도 열심히 했다. 장외 주식도 해보고 이거저거 건드어 봤다. 근데 시드 규모가 커지니 수익률 내기가 어려워졌다. 자산 배분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시드를 지키는 차원의 위험관리어 단타 전략인 레버리지 ETF가 아닌 장기 투자 전략이 필요해졌다. 시스템 트레이딩 등등 시도와 온갖 연구, 자동매매를 위해서 HTS에 붙는 트레이딩 랭귀지 등을 만져봤다. 쉽지 않았다. 모멘텀 팩턴이세팩턴이 자산배분 관련, 이론 관련 논문, 투자 교양서를 닥치는 대로 읽었지만 결론은 시장을 이기기 어렵다였다. 국내 주식시장은 특히 미래가 없어 보였다. 그쯤에 다들 아는 모멘텀 기반의 전략이 펀드로 나온다고 해서 그 펀드란 거에 투자했다. 뭐 이쪽에서 꽤나 네임되였던 사람의 전략이 상품화 된다고 하니 솔직히 궁금했다 그분 글들에서 나오는 확신에 찬 어조에 호기심이 생겼다 이게 진짜 답인가 장기로 봐야 한다고 해서 연금 계좌로 넣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투자 실험이다 솔직히 이게 나의 투자 목적을 달성시켜 줄것 같지는 않다 난그 당시 슬슬 미장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국내 장의 한계를 느꼈고 미장 ETF 미장 주식을 건드렸다. 그 당시 미장은 나에겐 새로운 세상이었다. 미장을 시작한 게 2016년쯤이었던 것 같다. 여러 투자를 했고 결국 세배레버리지를 건들기 시작했다. 실험 차원이었다. 그러다가 나스닥이라고 하는 강력한 수익의 근원을 발견한 나는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까지도 TQQQ에 집중하게 되었다. 하지만 다들 알겠지만 코로나 빔을 세게 맞았다. 그때 나는 단한 주에 tqq도 팔지 않았다. 난 당시에 자산배분 차원에서 충분한 현금 보유량이 있었고 영혼을 집중한 물타기를 시도했다. 다만 하필 당시에 여친이 생겼다. 미장이 열리는 밤에는 여친의 유혹에 투자를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동안 쌓아놓은 나의 투자 원칙들이 흔들렸었다. 솔직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말이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몇억 정도는 날린 듯하다. 어쨌든 결국 난 t q q q 에서 크지는 않지만 무사히 수익 실현했다. 2008년에 사두었던 나의 인덱스 펀드들이 내게 주는 교훈을 난 가지고 있었다. 다만 아쉽다면 여친에게 분산된 관심으로 인해 상승분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교훈을 위해 그 당시 계좌를 유지하고 있다. TQQQ의 굉장한 매력을 느꼈지만 난당시에 자산 배분 차원에서 접근한 거였다. 잘못될 경우에 대비한 물타기 전략을 사전에 생각해두었고 플랜 B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코로나 폭락 사태를 견딜 수 있었다. 또이 종목을 사용한 것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충분한 마켓 수익률에 대한 노출을 하되 그렇게 세이브한 나의 자본을 다른 것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의 자금 조달 금리가 너무 낮은 상황에서 미국 레버리지 ETF는 정말 유혹적인 투자 옵션이었다. 오랜 레버리지 ETF의 투자 경험으로 미국 레버리지 ETF는 국장 ETF와 달리 변동성으로 까먹는 게 많지 않다는 걸몇 번의 손맛을 통해 바로 알수 있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를 이용해 자산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레버리지 ETF 특성을 잘 이해해서 관리만 잘하면 된다. 다만 낮저 밤이었던 여자친구의 이슈로 난 당시 설계한 포트폴리오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내려와야 했다. 지금의 두배 정도는 먹었을 텐데 못 먹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때 안 것은 사람의 위험 선호도는 변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다. 평생 같은 투자 원칙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늘 투자 전략은 변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투자를 할 때는 세워두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유연성은 필요하다. 하여간 그외몇 개의 실험적인 투자의 성공은 나의 목표치에는 부족하고 나의 벤치마크보다 낮은 수익이지만 그래도 시드를 빼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한번 스텝이 고이자 계속된 상승장에 새롭게 진입할 수 없었고 이번 투자 사이클은 포기하고 배당 극대화를 모색하고 다음 투자 사이클을 위한 포지션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상당한 금액의 양도소득세도 나갔다. 엄청난 고통이었다. 하지만 세금은 내야지. 지금은 별반 재미가 없다. 배당금만 슬슬 받으면서 버티고 있다. 지금 포지션은 대략 3년 정도로 본다. 지금까지 늘 실험한다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투자해왔다. 정말 투자는 정답이 없고 시대에 따라 삶의 변화에 따라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 투자 때문에 힘든 것 같아서 나의 소소한 경험이라도 젊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다. 얼마 전에 젊은 친구들이랑 투자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젊은 세대는 정말 힘들어 보였고 안타까웠다. 내 지식으로는 그들을 위한 투자의 답을 가르쳐 줄수 없었다. 레버리지 투자도 해보고 온갖 컨트 전략, 시스템 트레이딩, 동적자산 배분, 가치투자, 모멘텀 투자도 해봤다. 파생구조와 전략도 직간접적으로 해보고 로보어드바이저라고 불리우는 업체의 전략도 분석해보고 유명하다는 해지펀드 전략 등도 공부해봤다. 그래도 내 지능이 낮은지 투자는 한치 앞도 알 수가 없고 정답도 없고 왕도도 없더라. 요즘에 티 q q q 에 대한 사람들의 과도한 관심, 퀀트에 대한 관심을 보면서 꼭 예전에 나같아서 경험 공유해본다. 몇 가지만 첨언하면 개인 투자의 근본은 주식이다. 장기 채권, 원자재 뭐 이런 거는 약간 장식품으로 리스크를 조율하기 위한 소수 정도로 생각하면 좋다. 요즘 유행하는 우려에 더나 다른 여러 자산을 섞는 포트폴리오는 수익률을 뽑아내야 하는 젊은 친구들한테는 안 맞아 보인다 주식과 단기 채권 간의 비중 관리를 기본으로 하되 자본의 효율성을 어떤 식으로든 극대화 시키고 늘 플랜 b를 염두하고 가지고 가는 리스크의 퀄리티를 보아야 한다 양질의 리스크를 가지고 놀면서 그걸 수익률로 연결시키는 게 중요한데 글로 설명하기에 너무 막연하고 길다 과도하게 mdd 타령하면서 줄이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손에 쥐는 게 없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 기준 쓸데없는 리스크는 가지고 가지 말자. 장기 채권 같은 거는 정말 영향가가 없다. 건트로짠 주식 바스켓 꼭해 보이고 요즘 장에 먹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안 먹히는 장이 오면 완전 시간 낭비이다. 시장 지수는 모시인다 주식 투자는 S&P 500, 나스닥, MSCI 월드 정도나 레알 제대로 분석하고 들어간 알짜 주식이면 될 듯하다. 여기에 여러 가지 요소를 이어한 동적 자산 배분. 자본효율성 극대화에 나만의 알파가 하나 정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남의 돈 대신 운용해 주겠다는 사람들은 피하고 투자 비용으로 돈 뺏기지 마라. 진짜 좋은 전략은 남한테 안 가르쳐 준다. 요즘 ETF 정도면 혼자서 뭐든지 다할수 있다. 투자계의 거짓 예언자와 가짜 주사들의 말은 피하고 힘내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자. 구체적으로 뭐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 못해줘서 미안하다. 내가 남한테 뭐 추천할 정도는 못된다. 개인적인 편향이 들어간 이야기니 너무 심각하게 들입지는 말자.